60초 물생활 상식. 고기를 키우는 사람들이 어항 속에 물고기를 넣기 전에 가장 먼저 듣는 말이 뭔줄 알아? 맞았어. 바로 물잡이야. 어딜 가나 물잡이를 강조하고 물잡이 후에 물고기를 넣으라고 하지. 심지어 어항 관리를 잘 못해서 수질이 엉망이 되면 물잡이를 다시 하라고 해. 그렇다면 이 물잡이의 뜻이 뭘까? 원래는 논밭에 물을 대기 위해 물을 채워두는 일을 뜻해. 어, 물을 채워둔다. 감이 오지? 어항에 물을 채워놓고 그 물이 물고기가 살수 있도록 환경을 먼저 조성해주는 과정을 물잡이라고 해. 물생활에서 물잡이를 조금 더 알아볼까? 물잡이는 질소순환 사이클이 완료되는 것을 말해. 어항을 처음 꾸미게 되면 물고기 아가미에 치명적인 암모니아가 발생되는데 그물 속에 물고기를 넣으면 숨을 못 쉬겠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암모니아는 조금 더 위험한 아질산염으로 변해. 그렇지만 이때도 물고기들이 살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아질산염은 최종적으로 질산염으로 변화하는데 이 단계에 왔을 때 비로소 물잡이가 완료되었다고 해. 참 완료되었는지는 어떻게 알수 있냐고? 시중에는 암모니아와 아질산염과 질산염을 알수 있는 테스트 키트가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하라고. 물잡이가 이제 뭔지 알겠지?